한 바퀴 돌았네? 여기서부터가 또길 찾는데 어렵다 했지. 아, 나참 길을 찾아야 돼. 아하. 여기 길은 다 갔겠다. 여긴 한 바퀴 돌았고 이기까지먹아 뭐. <웃음> 깜짝 놀래라 뭐왜뭐왜왜뭐뭐 왜, 뭐, 왜, 왜, 뭐, 뭐. 들어올라고 들어올라고 들어올라고 들어올라고 여기에서 길이 안 보인다라 아닌가 시체 모시기 알아내려고 여기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닌가? 이 게임에 지도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이 게임에 지도가 어디 있어? 어? 아,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왔구나. 어. 다시 돌아보는. 불사배기를 얻으려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얘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이거 봐서 뭐 하게요? <웃음> 이거 봐서 뭐 하게? 옆에 있는 거랑 다를 게 뭐야? 왜 왔지? 할머니가 한둘이야 할머니 두 명이잖아 여기 다리에 앉아있는 할머니 방울준 할머니 또 있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또 있나? 할머니가 또 있었나? 음. 아, 그때 뭐 할머니 기억 잘하지? 이 할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투수들이 기억하라 했는데. 얻었는데, 다시 돌아가야지. 이 씬, 이 씬이 그걸 찾아오라고 했잖아. 이 씬한테 돌아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얻었습니다. 아니. 이러고. 제가 얻었습니다. 할, 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한둘이어야지, 정말. 아이 가봐 일단 당연히 초할머니는 아니겠지 <웃음> 당연히 초할머니는 아니겠지 우리 언니 狼その背中の刀はもしや不切りにございますそれが死なぬものを殺すという刀かはい戦法寺の落ちの巫女より授かりました落ちの巫女戦法寺の者たちはそうして死なずの探求に魅了されておりましたその末に生まれた 가짜 용 a 을 a 진다 m not a cat. i の not a cat. I'm n の t a cat. I'm not a cat. I'm not a cat. I'm not a cat. i の not a cat. I'm not a c 역시 사람의 아리오유감해てしまうか시다치 나사네바나. 교교나 선교에 이르르ための高集めも進んできたが. 狼を引き続き頼むぞ。이 이리저리 말 걸면 뭐가 나오겠지. 뭐 휴지발시씨야지 없지, 없지 않나? 어? 뭐 있어? 오, 나 갖고 있었네? 오, 그냥 눌러봤는데 응. <웃음> 갖고 있었네? 오이드득이네이신사만한테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어잠깐 이쪽이 아닌가? 이쪽 문이 아니던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저쪽 문이었어. 이쪽 문이 아니라 저쪽 문이었어. 아이템 보이길래 오 뭐지 했다. 오유씨. 어, 너무 급하게 돼서 피 깎였어. これが不思議。か赤道抜けぬとは奥の院の巫女が言うには不思議は抜いたものに死をもたらす刀お主のようなものでなければ扱えぬ白物か不思議を抜きその赤き刃を見た時私も一度死にました<笑> 음, 이거 고참아기이바가 나. 음, 죽고 살아나. 음,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불사백기로 본인을 찌르면 본인도 죽겠네. 그네복하면 죽겠네. 何を切るか、よく見定めてから抜くことじゃ。 고정이 밑에도 아이템 있네? 오! 어. 왜, 왜, 왜, 왜 떨어지면, 안, 아, 안 되는데. 올 올라, 올라갈. 또, 또, 떨어져 버렸네. 또 다리 밑에도 아이템 있네. 뭐지 이거? 저기도 아이템이 있네. 어? 이물고기는 그물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잉어 아닌거 같은데 다르게 생겼어 이쁘지 않아 여긴 어디야? 떨어져가지고 잘못 내려왔는데 여긴 어디지? 아 저희 저기구나 어디야? 어, 어디 내가 일로 올라왔었나? 왜 온수인데? 그렇지? 어, 깜짝 놀라라. 나가 쓸데없이 표지박 썼어 아 이거 맞어? 여왜막 뛰어왔는데? 여기 길이야? 뭐야? 여기 길이 어디지? 처음 오는 길은 맞어 원숭이 들어와 아 아! 아! 아! 미친! Ne yapo? Ols. To işte 아이템. 어 불쌍했다. 오지? 오, 세키로가. 여주씨. 나이프의 쥐미도무요. 그치이나이 그치. 토끼니 세로 극에다까 음. 마다足りぬわ. 세로요 사노니 기린. 뭐야?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기와메다까. 음. 음. 올려고라는 거야. 근처에 아이템은 없고, 저기 건너가야 되나? 건너가기엔 너무 무서운데. 여기 건너왔네. 오래 주머니.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가는 길이 없구만.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대로 내려가면 낙때문 없나? 없네. 천천히. 아이템. 아이템 낭떠러지 개봉 어 뭐야 오 저기요 아저씨 아주 눈이 아 여길 또 지나가야 되네 어뭐 억울은 안풀리냐 아 풀렸네 아저씨 정면승부 해야되네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는 아무것도 없고 이 길은 길이 아닌가 봐어 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나? 저기로 가야되네 무슨 꽃이지? 점프 약한데 아, 아 바닥이 없네 아아 아, 점프 약한데 바닥이 없어 이게 또 스트레스인데 아 진짜 큰일 났네. 또야. <웃음> 야,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고 싶다고. 오, 됐다. 오. 근데 막 그거 있는 거 아니겠지? 사람? 오 여기 뭐야? 사람 있네. 뭔가 슥슥 소리 난다 해서 뭔가 했더니. 내 발자국 소린가 하고 멈춰봤더니, 오케이, 드 발자국 소린가 해서 멈춰봤더니 사람이 있었어. 뭐지, 여기? 어, 어 여긴 물, 물 있네. 여기 뭐 없나? 아, 여기 네 끝치구만 목숨 한 개를 버려가면서 여기로 왔어 목숨 한 개를 버려가면서 여기로 왔네 젠장 아 목숨 한 개를 버리고 여기로 왔어 점프가 약해서 점프가 약해가지고 어디 가야되지? 돌아가는 길이 없네 안녕하세요 방송이요? 오늘 그래도 한 2시까지 하지 않을까? 이거 늦게 시작해서 그래도 보스 하나는 만나고 끌려고 하거든못 가요 거기 어차피 못 가요 어차피 못 가잖아 치우어떻 처리하지? 처리했네 뒤쪽은 아무것도 어 가지? 왜왜 왜 왔지? 근데 오오 뭐야 아무데도 못 가잖아. 왜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뭐이 길도 아니야? 에라이 망을? 이쪽 길도 아니란 말이야? 왜 아무것도 없었고 저기도 길이 없고 쟤 뭐지? 길이 없는데 저.. 저걸 어떻게 가지? 저기 이쪽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본데? 얍 여기로 가봤던데 어제 못 올라갔잖아 여기였던가? 길 찾는게 여기서부터 일인가 보군요 안녕하십니까. 이걸 배우려고 했었나? 이거 배, 안 배웠나? 이거 배우려고 했죠, 이거. 판매가 안 되잖아. 인살 기술, 일단 이거 사고. 음... 사면은 배워졌던가, 아이템이? 이거 내가 썼어야 됐나? 하면 사는대로 배워지는 거였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 권법이거구나. 여기 음, 아까 스님들이 싸울 때 쓰던 그거구나? 이게 음 불쌍을 건너서 음내 네, 배웠어요 여기가 백사의 신사. 아니 여길 또 가? 아무것도 안 이쪽 길 없잖아 이쪽 길 없는데 여기를왜 가요? 아니 봐봐요 여기 가잖아 내가 마지막 에 있었던 데가 여기잖아 여기 길 없잖아 다 갔잖아 힐이 있다고? 아쟤한명 있지. 쟨 잡아야 돼. 잖아 다 갔잖아. 길 없잖아. 그래요. 길 없잖아. 다 갔잖아. 길 있잖아. <웃음> 어길 있잖아. 아 뭐야. 어. 아. 아 이거 남기 계시네. 죽어야겠다. 돌아갈까? 아아아죽 죽기는 싫은데. 어.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갈까요? 다시 돌아갑시다. 아변안 다시 돌아갑시다. 아아 변한 아. 아 내 길은 달라 <웃음> 아 제가 못 찾았네요 아 이거 제가 제가 잘못했네요 아내 잘못이었네 내 잘못 잘못이었어. 내 잘못... 귀엽지? 여기가 깨치지? 어이? 마뱀. 역시 야우 이상한 고집 한번 붙으면 말안 들어 모드됨 뭐라는 거야. 어딨지? 아까, 아까 저, 아까 걸어가던 놈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어? 어어어습니까나어 나와 어와어어막어어우어어어어막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만 있는 줄 알았어. 불쌍 어? 잠깐만, 얘는 휴식하면 다시 생기잖아. 기다려봐, 주변 한번 돌아보고, 주변 관찰부터 음... 절로 가는 길이 있나 본데, 이거 혹시 점프해야 되나? 점프해서 타야되나본데? 어 뭐야 누구시죠? 오치다니노대포토리데우사이저요소가엔나키와 무벌에 아타워 낙수 낙수 아저씨 아저씨 어, 내가 말 걸어서 죽었어 아저씨 오, 잘못 눌었어 내가 말 걸어서 죽었어 음 맞네 그러면 일단 휴식하고 저 친구도 생길 테니까 치워야겠네 오, 뭐, 뭐에들킨 거야? 오, 뭐야, 미친 야, 앞에. 미쳤나봐. 어, 어. 뭘나 <웃음> 때문이야? 아니, 어디서 쏘는 거야? 빠르게 빠르게 가야 되는구만. 저기 앞에 하나 있어. 사람 하나 있고. 가는 길이 없고, 저쪽에서 쐈지. 눈도 좋아, 씨. 방금. 그 아저씨 닥소파른같은 역할이었네 어깨 죽었는지 해주자 너. 뭐야 이 아저씨 아 미친 이 아저씨 정체가 뭐죠? 음? 다시 해, 다시. 아, 여성, 아, 여성분이십니까? 아, 아 여성분이에요? <웃음> 아, 여성분이었어? 아, 다시 간다. 뭐야? 근데 저... 저 총알들을 피해야 돼? 어, 아, <웃음> <웃음> 어... 왜 그래요? 잠깐만, 이거는 아, 패턴을 음? 봐야 돼. 아, 미친, 저거, 세 방. 오!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나불사벽이 눌러졌어. 아. 다시, 다시. 아, 다시 해. 아, 다시 해. 아, 다시 해. 어, 갑자기. 갑자기 불사배기 써졌어 근데 불사배이가 그냥 써도 센가요? 그냥 뭐 죽지 않은 사람한테 쓰는, 쓰면 데미지가 들어간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써도 되나? 아 그래요? 여기 있으면 혹시 안맞나요? 안맞네? 야, 개 많아. 좀만 기다려. <웃음> 야, 억으로 사라질 때까지 좀만 기다리자. 됐다. 이유는 맞네. 아, 아, 아 맞다, 맞다. 이건, 이거는 피해야지. 아아 아. 아. <웃음> 유지 깜짝 놀래라. 오, 오,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자. 돈 쓰고 오길 잘했다 진짜. 진짜 돈도 쓰고 오고 그격험치아 총소리 신경 쓰여서 안 돼. 청소를 신경쓰 간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이거 목숨 쓰는 거왜 이렇게 아깝지? 어차피 세계 계단이카 한번 사러 그냥. 아씨 뭐야. 오. 좀좀좀 좀. 아. 아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나저 총소리 은근히 신경쓰이는데. 아. 아, 아, 아, 아. 체간 터졌어. 아! 조금 막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왜 하죠? 안 그래도 게임 하는데 체력 체력이 부족한데 그걸 왜하던 거죠? 오, 씨, 떨어질 뻔했다. 게임에도, 게임에도 부족한 체력을. 게 만드는 중. 시러가서 먹어봐 체감 체감 체감 아 체감 체감 What? Yep. 어떻게 사람 면장에 대고 총을 쏩니까? 치사하게죽지 당당하게 검으로 싸워라 아주 그냥 활로 쏘는 놈 하면 아주 그냥 치사한 놈들 뿐이네 아주 뭐안 쏘네? 이번엔 총안 썼네 아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아아 음? 페링이 안돼 멈춰가 아 진짜 페링을 못하겠네 당당함을 지키는 스트리머 알로 아, 아아 표아 아까워 아 표지 아까워 양양 당당한 스트림 와... <웃음> 아... 아... 아... <아니>, 뭐라는 거예요?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누나가 총알 끼지도 않은데 어떻게 총알 장전도 안 하고 총, 총에서 총알이 나오죠? 안 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뭐야. 앞으로 달려가. 아, 미쳤나봐. 하나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시 와, 와, 와, 왔네 진짜 하... 당황했다. <웃음> 와 진짜 미쳤나봐요 와 이거를 아 5천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 5천원씩 고마워요 아 미치겠네 골프ポ 솔직히 총알을 튕겨냈네요. 아, 어, 주발 쏘는 게어딨어 세발 뭐야? 총이 원래 그럼. 아 할수 있어 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구만 오스토리스파아왜불사비을를두르 멈춰 야불사백이 잠깐 빼야빼아왜 자꾸 눌러줘 야 빼줘 기술빼그왜 장착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빼 냐. 떨어져, 뛰지 말라니까. <웃음> 뛰지 말라니까. 지 말라니까. 아, 패서 먹지 마! 아, 잠깐만, 내체간 다라치나아니내체간다나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 <웃음> 아 이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채팅은 보고는 있는데 이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돼늘 그랬듯. 아, 같이 맞아. 같이 맞아. 왼손은 오른손을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떨어져 아 죽어 죽어 죽어 또 점프해 아또 점프해 아또살이치가 없다 죽어야지 아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점프팀 아 점프팀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그렇네. 아 우리 겐지 위도도 못 잡네. 아유. <웃음> 야. 야, 이건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그게 문제냐 <웃음>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 돌겠네 아 나도 총 주세요 나도 총 달라고 자꾸 불사벽이막 이러고 주지 말고 총을 주라고 총을 나도 총이랑 활 같은 거 달란 말이야 차라리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하우 어떡해 넌어떻게 이거 뭐야 <웃음> 아 고마워요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눈도 좋아 진짜 미쳤나봐 이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뛰어내리는 사람을 볼 수가 있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닌데 이 사람도 사람은 맞는데 아니 사람이 아니지 아 점프하지 말라고 아! 아 패턴 미쳤어 뭐야 이 후에는 100% 총을 쏜다 다 피하면서 때리면 되잖아요 <웃음> 아니 말이 쉽지 아니 <웃음> 다, 다 피하면서 때리라고요? 어? 아니 말이 쉽지 아니, 무슨 총을 저렇게, 저렇게 쏴. 미쳤나봐. 야, 이 아줌마는 안 떨어지냐? 이 아줌마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안 떨어지겠지. 진짜. 어 아, 아, 풀렸어. 포켓몬까지 알고 있는데 가끔씩 저런 개총쏠 때가 있어 <목소리> <목소리> 가서, 안 맞을 줄 알고, 안 썼는데. 아씨 아총 그만 쏴 아씨 피 깎인거 피 봐음 안돼 아 이거 막으면 안되지 아 맞다 이거 막으면 안되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 왔단 다 왔단 다 왔단 다 왔단 다 왔단 다 왔단 다왔다왔다좀떨고 음음음 지원나? 아, 거기서 점프를 해. 아, 진짜 미쳤나 봐. 아, 돌아버리겠네. 아, 밟겠는데. 사장님, 그 한자 뜨는 것도 패링이 가능합니다. 패링이 가능하다고? 나 해봐야겠네요, 이건 어떤 타이밍으로 막아야 될까요? 어떤 타이밍으로 막아야 될까 아닌 거 맞잖아! 내 말이야, 다 이겨놓고 왜? 왜? 왜? 타이밍을 모르겠네. 저거 패딩 할수 있다고? 아, 아 잘했는데. 어, 되네. 아 걸렸다 아, 아 저거 그냥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막으려고 하니까 더 못하겠어 열받으니까 방제 바꿔주세요 <웃음> 아왜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있다고 내가.. 아 기침 소리.. 아이거무 있으면 나오네 아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있어서 마음의 위안을 주말에 얻었는데 그러면 쓰나 나보다 못한 사람 발견했다고 되는거죠? 제가 쌍순이로서 그거 시청하고 있다가 와, 진짜 저거 심했다 했다니까요. 나도 저만큼은 안 했어. <웃음> 나도 저만큼은 안 했어, 진짜. 나도 게임 못한 사람이긴 한데 저분은 심하시더라고요. 나가면 된다. 응? 3개 안돼 진짜... 응? 어, 됐다 본인에게 후한 편이라고? 아니에요 그 진짜 나 튜토리얼을 그렇게 타지도 안했 어, 튜토리얼 보고 놀랬다니까요 집중 집중 오 체감 터진다 체감 터진다 오오오오오 아주머니 아주머니 잠시만요 천천히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천천히 해요 큰일났다 너무 많이 써봐 아주머니가 천천히 하세요 오늘 가면 안 돼. 오씨, 내 귀를 지나갔어. 총알이 내귀 옆을 지나갔어. 응? 나 30분인가 40분 걸렸네. 와. 와! 아 이거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와 5만 원, 와 너무 감사합니다. 뭐 미쳤나 봐. 감사합니다. 괜히 치로에 괜히 치로한 14시간 가까이 할때못 받았던 돈 지금 다 받은 것 같네 겜붕이 <웃음> 14시간 할때 보안 <웃음> 보소 데이터 삭제 각이다 아이 뭘 삭제야 너 조용히 해 어디 어디 자꾸 잡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중요한 곳? 아저씨들 진정하세요 자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 이쪽에 있네. 이제 누가 있을 빌인데? 맞네 맞네 이쪽이네. 맞네 맞네. 아 다리에 총잡이들이 있던데. 어디 있는지만 보자. 저기, 저기, 저기... 야씨, 너무 많은데... 자, 어그로 빠지면 바로 뛰니다 어그로 빠지면 바로 뛰어요. 앞만 보고 뛰세요. 어, 간다! 야, 이 정도는 말해줬어야지. 다리 빵꾸 난거 정도 말해줬어야지. 아, 맞다. 밑에 구멍 있음. <웃음> 어 야, 다리 빵꾸난건 얘기해줬어야지. <웃음> 아, 이걸 빠지게 만드네 아, 갔다갔다 주세요. 풀려주세요. <웃음> <웃음> 진짜 아 미쳤나봐. 아니 무슨 총? 와 축포 장난 아니네요. 아 진짜 아니 이걸 이렇게 죽는다고 뭐하는데? 난리도 아니야. 이거 밑에 내려간 뭐 한데 난 리도 아니야？이거 밑에 내려가 뭐있을것 같아？아이템 주실 수있을것 같아. 아이템 주술 수 있을 것 같아. 밑에 있으면 더 쳐맞나? 아우, 잠시만요, 아저씨들. 아이템도 보호하고 싶은데, 여기 아이템 없네. 없겠지? 어 씨, 어떡하지? 위에 있는 놈을 어떻게 잡아야 돼? 내려와. 내려와, 너. 거기서 총 쏘지 말고, 비겁하게 싸우자. 내려와, 빨리. 내려와서 싸워. <웃음> 비겁하게, 비겁하게 총에이야 어, 이걸 못 봤어? 오, 시클럽 뺀. 어, 내 이렇게 좁은 데서 싸우기 진짜. 아, 왠지 저것 하면. 쳐맞을 것 같은데, 하. 나 어, 어, 무서워요. 내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떨어질까봐. 아, 진짜. 아, 이런 거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저 뒤에 하나. 어 매달렸다, 뒤에 하나 있고. 아, 진짜 못했다. 어, 이걸 못 보네? 아니, 저,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 멀리 있는 건 봐놓고선 여기 있는 걸못 본다고? 아니, 무슨, 눈이 저래? 아니. 올라가라고 올려놨으니까. 다 어허 공주 인사를 하는 곳이 헉! 어! 어! 바닥이 어떻게 생긴거야? 저거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 어떻게 생긴거지? 아 설마 저.. 저 자갈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인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 더 어딨어 분명 저기 그는 어떻게 죽이지? 나무가 매우 튼튼하군요. 어, 여기서 시야 돌리기를 얻었다는 건 느낌. 아, 아이고 아이고야. 밟지 말라 했는데. 이로 가는 건가? 이로 가 사람이 있었네. 내려가는 데가 있네? 어? 뭐지? 내려가는 데가 있나? 없는 아니네. 아 어, 됐다. 한번 오르기 게 힘들어. 어 그렇지. 타이밍 맞춰서. 이거를? 그러면? 우와다 터뜨려 다 터뜨려 우와 어그루가 그쪽으로 끌렸겠지? 그럼 난 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어! 어! 아 조금 밟으면 안됐는데 아, 뭐두 명이었어. 아, 두 명이었어. 아, 한인줄 알았는데 두 명이었어. 두 명이었어. 제 잡기 힘든. 어, 진짜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나 위에 있어. 불쌍 찾았다.